안녕 이주입니다 어, 저는 지금 어디로 왔냐면 감리교 신학대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강의를 하게 될것 같고 파워포인트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발표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것 같아요 사람 아마 한 50명? 4, 50명 정도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작년에도 갔었는데 어, 반응이 좀 좋았던지 또 불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가게 됐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일단 가기 전에 강의 자료 좀 준비 좀 하고, 그리고 다시 올게요. 지금 이제 강의가 한 40분 정도 남았는데, 바로 학교를 가면 돼요. 그런데, 가기 전에 있으면서 강의 수정도 하고, 그리고, 어, 유튜브에 올라올 콘텐츠 그리고 강의 때할 콘텐츠들을 만드는데 은근히 집에서 일할 때도 좋지만 카페 같은 데 나오면 훨씬 더 어, 콘텐츠가 잘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실래요? 앞으로 올라올 콘텐츠인데 어, 뭐 물론 이런 시안 작업을 다 하고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채워 넣으면서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진짜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이 다 아이디어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길 가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팍 떠오른 거예요 아 이거 설명해 주면 정말 좋겠다 그래가지고 만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아무튼 어 저는 진짜 거의 매일매일 하는 것 같아요 그 매일매일이 지금 벌써 8년도 넘었어요 8년 동안 계속 만드니까 이제는 그냥 이런 거 만드는 게 너무 익숙하고 그냥 만드는 것 자체가 즐거워요 뭔가 내 손을 통해서 뭔가 계속 나온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 그래서 아무튼 이 자료는 조만간에 올라올겁니다 저는 이제 강의를 이제 슬슬 갈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놀라> <놀라> <놀라> <놀라> <놀라> <놀라> 네네,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저번에는 저기 위에서 썼어가지고. 아, 맞아요. 저위행가 싶어가지고 갔었어요. 네, 그래서 안내했어요. 아무...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 그 좀,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예를 들어서, 모든 슬라이드 이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것만 수정하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없어지 아, 너무 커요. 더좀 쉽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 그럼 이거, 배경하면, 그니까, 러 색, 상은 그게 반대. 아, 색상은 괜찮아요. 크기가 조금씩이 안되죠 그렇죠. 자, 이제. 음. 곧 두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어, 발표 자료가 외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딱그 틀에 딱 맞춰야 될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생각 하면 그 드라마 대본처럼 달달달달 외우면 딱 틀려버리면 탁 멈추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첫 번째 일단은 발표회 할때그 내용 자체를 진짜 당연한 거지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해하고 두 번째는 어, 혹시라도 빨리 외우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뭐뭐뭐뭐이고요뭐뭐뭐뭐입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다 외우지 마시고요. 하나의 그냥 필요한 문장, 하나의 단어, 그런 것까지만 외워두시고 나머지 흐름은 본인이 알아서 그냥 만들어 간다는 라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외우기가 훨씬 더 빠르죠. 외운다라고 하는 개념이 진짜 드라마대본처럼 외우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드라마대본도 잘못 읽으면 엔진 나는 것처럼 발표도 NG가 나거든요 발표에서는 NG가 없잖아요 한번 하면 무조건 실전이니까 그래서 외운다 라고 하는 게다 외우는 것이 아닌 오늘 주제 땡땡땡땡땡 이렇게 적어놓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연습을 해주시는 거죠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어, 잘 이해도 안 가실 수도 있지만 어, 굉장히 어려워요 직접 해보고 느껴봐야지만 알수 있는 거라 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아. 자 이제 강의가 끝났습니다 2시간 강의였는데 어, 파워포인트를 제작하는 여러가지 스킬 이제 좀 얕게 가고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발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했는데 진짜 들어주시는 수강생분들이 너무너무 잘 들어주셔가지고 또 되게 뿌듯하게 갑니다 하루종일 컨텐츠 어, 계속 만들고 발표자료 만들고 계속 이러는 게 저의 일상이네요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만큼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힘든 게 별로 없어요 아무튼 너무 좋았던 또 하루였습니다 아 평생 먹고 살고 싶다 이걸로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